안녕하세요. 파이리의 파비앙입니다. 요즘 제가 <웃음> 이어폰 리뷰를 정말 많이 하죠? 네, 그만큼 제가 지금 이어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슈어에서 나온 아이오닉 2로 TW1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면에서 34만원? 37만원? 34만원 정도에 샀을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로 가격이 꽤 높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슈어에서 나온 블루투스 이어폰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일단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저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 영상에서도 뭐 보스 QC1 Q, Q, 이제 네, 보스 QC 이어버즈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리뷰가 어 저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제 제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전문가적인 리뷰를 보시려면 다른 채널로 가시는게 좋아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웃음>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제가 아는 정보선에서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여기에 슈어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혀져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LED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에는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LED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C타입으로 총리할 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C타입이에요, C타입. 무려 C타입입니다. 와, 저, 뭐, 이거는 리뷰랑 별도의 이야기지만, 헤드폰 하나 샀는데, 국산 제품 중에 헤드폰 하나 샀는데, 그게, 피픈 단자에서 멘붕이왔던 멘붕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외관은 파우치가 딱 진짜로 뭔가 천 파우치 같죠 천 파우치 같은데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네 일단은 전체적인 외관은 뭐 엄청나게 커요 손바닥만해요제 손바닥만 하는 크기인데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일단은 어 이어폰 뭐 케이스입니다 일단 그리고 열어보시면 이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또 웃긴게 이 지퍼를 딱 열어서 딱 보면은 슈어 제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슈어 제품이 딱 들어가 있는데 딱 봐도 뭔가 이상한 눈치채셨죠 <웃음> 네 이거는 여기에 단자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단자가 <웃음> 저도 이거 볼때 조금 어이가 없었는데 여기 블루투스 단자래요 여기 블루투스 그러니까 여게 블루투스 그러니까 요게 블루투스 그러니까그 안테나래요 요게 블루투스 안테나가 이렇게 크대요 저도 처음에 이게 이게 음질 관련된 건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요게 블루투스 블루투스 안테나래요 그래서 뭐방 두개를 건너뛰어도 방 두개를 건너뛰어도 음질이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마, 말이 있길래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가 기숙사기 때문에 이걸로 끼고 제가 휴게실이 있는 데까지 가봤어요. 실제 끊기지 않고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저몇개들어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안 찾아봤기 때문에 일단 제 주관적인 리뷰이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어, 전문가의 적인 리뷰를 채널로 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차용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차용을 하면 되게 없어보여요 <웃음> 일단 제 친구의 의견을 따르면 이걸 착용했을 경우에 착용하면 착용사 자체가 되게 어... 노인들이 쓰는 그... 보청기라고 해야되죠 보청기 이미지가 딱 떠오른대요 그래서 되게 보청기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이걸 쓸때 이거 제가 거의 한 3일동안 쓰고 다녔거든요 3일동안 하루 왼종일 쓰고 다녔거든요 바로 왼쪽에 쓰고 다녔는데 이거 친구 말로는 어 되게 보청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청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음지 자체는 좋아요 근데 짜증나는게 짜증나는게 음지 자체는 너무 좋아요 음지 자체는 너무 좋아서 계속 쓰게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요거 자체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이렇게 딱 분리하면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선으로 이제 연결해서 꼽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줄질도 할수 있습니다 줄지도 할수 있고, 이게 왜안 껴지니? 나 이거 잘못 끼우면 고장나는, 네. 어쨌든, 이거 줄지도 할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까지 이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가장 큰 불편했던 점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일단 이거 채용 했을 때, 일단 이딱 들자마자 바로 원래는 오토 페어링이 되는게 많잖아요 요거는 페어링을 하려면 전원을 여기를 눌러서 켜줘야 됩니다 전원을 여기서 먼저 꾹 눌러줘가지고 켜줘야 되는데 요게 딸깍딸깍 거리죠 요거 요거를 꾹 눌러가지고 전원을 켜줘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전원 하나를 켜주면 요것도 같이 페어링이 되는게 아니라 요거 <웃음> 요거는 슬레이 마스터 인 슬레이브 방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른쪽만 마스터 오른쪽이 마스터예요 오른쪽이 마스터라서 이쪽을 켜주고 이쪽을 켜줘야 두개가 연결이 됩니다 <웃음> 그게 가장 불편했어요 그게 가장 불편했고 그 다음에 통화도 왼쪽으로는 안 돼요 오른쪽만 들려요 오른쪽만 들려가지고 그것도 불편했습니다 근데 음질 자체는 또 좋아 <웃음> 음질이 좋아서 짜증이 나 그게 다 불편한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 어플에 깔려있는 쇼 어플에 슈어 어플에 깔려 있는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은 게 뭐냐면 슈어 어플에 이제 EQ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EQ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EQ 기능이 들어가는 있는데 소니 것처럼 소니 것처럼 이제 이제 제 보통 이제 요즘 요즘 멜론 유튜브 프리미엄 뭐 유튜브 레드로 바뀌 유튜브 레드인가 프리미엄인가 어쨌든 바뀌긴 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 뭐 뭐뭐 뭐 비보 뭐 어쨌든 이런 걸로 다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EQ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웃음> EQ를 사용할 수가 없어 EQ를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와 이거 EQ를 사용할 수 없네 하면서 저는 EQ 기능을 따로 또 깔아서 쓰고 있어요 깔아서 쓰고 있고 그럼에도 음질이 좋아요 그럼에도 음질이 좋아가 짜증이 나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말씀드릴 건데 노이즈 캔슬링 성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요 노이즈 캔슬링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아니라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이게 진짜 옛날 나왔던 기능인데 그냥 귀 자체를 막아버려요 그냥 귀 자체를 막아가지고 귀 자체를 아예 막아버려가지고 소리가 아예 안 들어오도록 차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이즈 캔슬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을 넣어야 되잖아요 외부 소리 듣기 기능은 어떠냐면 이걸 여기를 더블 탭을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해제가 되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해제가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어와서 약간 기계적으로 소리가 들려요 <웃음> 자 어쨌든 이런 수많은 단점들이 존재하는데도 왜 이걸 쓰느냐 34만원 내고 왜 이걸 쓰느냐 음질이 그만큼 좋거든요 정말로 음질이 정말 끝내줘요. <웃음>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것 중에서는 일단 소니의 소니의 1000 wh 뭐1000 마크4 1000 마크4 마크4 헤드셋 제외하고는 이이어폰 중에서는 무선 이어폰 중에서는 이게 어, 음질이 가장 좋았습니다. 음질이 뭐 가장 좋다고는 전 느꼈어요. 다른 것도 듣긴 들었는데 이것만큼 좋은 건 별로 없었어요. 뭐이거만큼 좋은 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좋다고 느꼈고 음질 때문에 결국엔 이런 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튜닝이 들어가 있어요 튜닝 자체가 뭐 이것도 제가 찾아봤는데 튜닝 자체가 약간 자 그러니까 보이스가 그러니까 가수의 목소리가 더잘 들리게 그게 튜닝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 걸로 들을 때도 보컬 음향을 좀더 높게 잡, 잡고 듣, 듣게 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이게 진짜 잘 맞더라고요 어쨌든 저같이 이제 보컬의 음향을 높여서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구요 네 오늘 일주일 사용기는 여기까지 였구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슈어 아이오닉 225w1 제품의 리뷰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